나랑 다영 코에 얘기하고 싶어. 내가 만약에 선우 같은 나인또래의 딸이 있다면, 나는 무조건 소식 줄 거야. 가족이 없어서 그래. 사위 <웃음> 근데 딸이 딘딘는더 좋아해. 딸은? 딸은? <웃음> 아, 위야죽이라 4위야. 4위야. 4위야. 4위야. 4위야. 4위야. 4위야. 4위야. 4위야. 야 주, 오, <웃음>